어? 어부토스트 냄새야! 음... 음... 디어헌터 레스토랑 쪽에서 나는 것 같아! 아, 부드러운 토스트야! 심지어 두툼하다고! 양파를 가득 올리고 노르스름하게 구워 한입 베어불면... 좋아! 결정했어! 지금 바로 디어헌터에 가서 어부토스트 물론 네가 써는 거지. <웃음> 요즘은 어제 맛있다, 맛있다고. 디언터의 어부 토스트는 진짜 대박이야. 그래도 사실 버터 송이구이는 레시피가 공개된 전통요리 가운데 하나야 식자재만 충분하다면 나중에 너도 만들어볼 수 있어 너의 실력이라면 디어헌터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너의 전용 시식원이 되어줄게! <웃음> 날 실망시키면 안돼 여행자! 언니가 너한테 손을 흔들고 있어 한번 가보자 모험가 길드에 온걸 환영해 널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지켜봤다고? 설마 내 친구가 무슨 사고라도 친건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수한 모험가를 발견하는 것도 내 일이거든 너한테서 전설의 모험가들과 견줄만한 자질이 보여 헤헤 그건 나도 알고 있지 얘랑 함께 모험하면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 응응, 음, 음. 하지만 모험가한테는 경력이 자질보다 더 중요한 법이야 모험 경력을 계속 쌓아야만 모험 등급을 올릴 수 있어 그럼 꿈을 댈거 없이 방금 길드에 가입한 너희를 위해 내가 소개를 잠깐! 우리 지금 모험가 길드에 가입된 거야? 걱정 마, 모험가 길드는 회비 같은 걸 따로 받지 않아 강제적인 의무 같은 것도 없고 즉, 길드에 가입하면 좋은 점만 있지 나쁜 점은 없다는 뜻이야 암튼, 모험 등급이 오를 때마다 모험가 길드에서는 보상을 지급할 거야 이건 길드가 신인에게 주는 선물이야 한번 확인해 봐 길드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해! 이건 너의 모험 핸드북이야 신인 가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형식은 차려야지 여기엔 길드와 관련된 수많은 의뢰와 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또 이건 회원 증명서이기도 해 자주 살펴보고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도 <웃음>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모험 등급을 올리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야 그럴 땐 인상적인 임무를 완료해서 길드의 인정을 받으면 돼 인상적인... 임무? 모험 등급의 최대치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 임무라고 할수 있어 아직 너한텐 이르지만 네 경력이 충분해지면 자연스레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될 거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 자주자주 보자 열심히 해봐. 별과 심연을 향해. 아, 진작. 골치 아프네. 이걸 어떡한다. 오, 천풍이시여 고맙습니다. 여행자, 네가 나타난 건 분명 신이 내게 내린 축복일 거야. 바람의 신이 보낸 곳에 주여 시간 있어? 늦기에 닭살 도다 다행이야. 사실... 기사단 동료들이 알아선안될 문제라 네가 도와줬으면 해 그래서 말인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 기사단 건물 옆에 정원에 가서 얘기하는 게 어때? 날 따라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지? 좋아, 여기서 얘기하지 틈 들이지 말고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볼래?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까? 우선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내 과거와 관련된 비밀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돼 나이 진짜 무거우니까 걱정 붙들어매 사실 내 할아버지는 해적이야 응응 이 영혼 없는 대답은 뭐야? 혹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봐! 내가 차고 있는 안대가 바로 할아버지의 유전이야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증거고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읽다가 우연히 보물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어 보, 보물?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에 의하면 보물이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보물? 근데 유적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보물이야? 황금, 보석? 말해봐! 어떤 보물이냐고! <웃음> 황금이랑 보석만 있는 건 삼류보물일 뿐이야 내 할아버지의 진짜 보물은 바로 검이야 검 자루를 잡기만 해도 무적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신검이라는 소문이 있어 우와! <웃음> 셀레스티아에 계시는 신이 실수로 바다에 빠뜨린 검을 할아버지가 운 좋게 건진 거야 검 자루를 움켜쥔 순간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면서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나 뭐라나. 할아버지는 신검의 힘을 빌려 머리가 여덟 개 달린 바다뱀과 은발 벤시, 시면의 마룡들을 물리쳤지. 하지만 너무 강한 힘 때문에 다른 해적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렸어. 할아버지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검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 이 세상엔 아직 미지의 것이 많아서 재밌는 게 아닐까? 최근 한 보물 사냥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많은 유적의 유물을 도둑맞았어 내가 걱정되는 건 그놈들이 아카디의 유적을 찾아내서 그 신검을 가지게 된다면 절대 안 돼! 나쁜 놈들이 가질 바에 우리가! 아무튼 그... 어, 걱정 붙더라매! 나랑 여행자가 도와줄게! 와우! 고마워 너희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 그 대신 꼭 비밀 지켜야 해 어때? 바로바로 바로 울트라 캡숑 짱짱이 신검이라고, 신검! 음, 일단 모험가 길드에 가서 정보를 좀 물어보는 게 어떨까? 유적에 대한 정보는 모험가 길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야, 꼬맹이! 모험가 길드 가입을 환영하네! 흥, 그럼 무료한 일 때문에 온거 아니거든? 우리 셀레스티아에서 떨어진 그 여덟 머리 벤시랑 은발뱀을 벤... 아무튼 울트라 캡슐 짱짱 신검을 찾고 있어! 괜찮아! 숨겨진 장소만 말안 했으면 된 거지! 그럼 사이러스 씨,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아카디아 유적이라... 한 번도 못 들어본 장소네 그래도 정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만약 검을 찾게 된다면 가지고 와서 보여줘 정보... 공유? 응? 돌아왔네? 무슨 좋은 소식 있어? 아휴 모험가기 대에 가서 물어봤는데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웃음> 그야 당연하지 응?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뜻은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보물을 찾는 기쁨도 반감되지 않을까? 맞다, 너희에게 알려줄 소식이 하나 있어 아는 사람한테 지하정보 거래소에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카디아 유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진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 조급해하지마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서 정보원이 우리에게 접촉해올 거야 그 정보원이랑 속삭임의 숲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럼 빨리 가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야! 그럼 너희 둘한테 부탁할게. 정말 고마워. 정보 비용은 걱정하지 마. <웃음> 나만 믿으라고. <웃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을 안 돕는 건데 괜히 도와줬어. 그놈? 아, 진짜 고마워. 큰일 날 뻔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너희가... 페보니우스 기사라는 녀석보다 더 든든하네 별거 아니야 얘는 여행자라서 매일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고 여행자? 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책에게 구조될 줄이야 우와! 그럼 네가 바로! 너희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줄게 정보상들은 친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운이 좋아 근데 원래 케이아가 정보 비용을 내기로 했는데 개만 이득 본것 같네 그럼 잘 들어 아카디아 유적에 대한 정보는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이 세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어... 이게 끝이야? 정보가 기록된 종이에 이런 그림도 있었어 여기가 바로 보물이 숨겨진 장소인가? 음, 단서를 얻긴 했는데 또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니 그래도 여행자는 똑똑하니까 풀수 있을 거야 이모 풀어도 케이아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딱 봐도 똑똑할 것 같잖아 생각 안날때 언제든지 꺼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가 에이, 고마워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이 세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대체 무슨 뜻일까? KR을 귀찮게 하기 싫으면 너 혼자 잘 생각해봐 여행자, 왔어? 보니까 단서를 얻은 것 같네 아 <웃음> 얻긴 얻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복잡해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이 세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수수께끼라니 진짜 고전적인데? 음 생각 좀 해보자 호수의 도시라면 몬드성일 테고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 육이라... 뭐가 육이랑 관련되어 있었더라? 그럼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이라면 커다란 꽃게? 일단 커다란 꽃게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지. 그리고 꽃게 다리는 여덟 개야. 오호! 역시! 나머진 쉽지. 풍차 세개 중에 두 개는 신상이랑 가까우니까 그게 바로 신상을 지키는 거인이겠지. 그리고 마지막 풍차가 지키고 있는 게 바로... 너무 쉽네 <웃음> <웃음> 너희 생각처럼 순조로웠으면 좋겠다 어서 가자! 빨리 저 풍차로 가서 확인해봐! 뭐가 숨겨져 있어? 어서 보여줘!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샘물은 그저 겉으로만 열정이 넘쳐보일 뿐 차갑고 적막할 때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드러난다 이번에도 그림이 같이 있네 또 수수께끼야? 아, 모르겠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페이몬 테네 전두엽이 아파온다. 이따 물어. 아무튼, 너에게 맡길게. 정안 되면, 케이한테 부탁해봐.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샘물은 그저 겉으로만 열정이 넘쳐 보일 뿐. 차갑고 정막할 때.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드러난다.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이거 혹시 연애소설에 찢어진 페이지를 주워온 거 아냐? 어쩐지 이렇게 똑똑한 내가 못 맞출 리가 없는데. <웃음> 농담이야. 개야 장난치지 말라고. 흥. <웃음> 이 수수께끼는 확실히 좀 어렵네. 샘물이면 혹시 샘물 마을을 말하는 건가? 열정이 넘치는 샘물이라... 언제 샘물이 열정 넘쳐 보이는 걸까? 아 그런 외설적인 건 몬드성에서 이제 거의 볼수 없어. 혹시 설마 그런 취향인 거야? 아, 아, 아, 다른 사람 취향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는데. 미안. 이봐, 여행자를 뭘로 보는 거야? <웃음> 만약 그게 정답이라면 열정 넘치는 건 샘물이 아니라... 목욕을 하는 사람이겠지 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 폭포라던가 아마도 샘물마을 뒷산에 있는 폭포를 말하는 것 같아 오직 거기에서만 몬드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샘물의 열정을 뿜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폭포의 마음이면 폭포 왼편에 있는 절벽 위인 것 같아 예전에 순찰을 하다가 폭포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본 적이 있거든 그리고 차갑고 정막할 때라면 아마도 신의 눈으로 다룰 수 있는 얼음 원소랑 관련 있지 않을까? 얼음 원소를 다룰 수 있는 친구와 함께가 뭘이 정도 가지고 페보니우스 기사로서 수수께끼도 못 푼다면 어떻게 범인들의 음모를 간파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린 생물 마을로 가보자 네가 음모 꾸미는 걸 방해하지 않을게? 응? 음? 아, 그러니까 음모를 간파하는 걸 방해 안하겠다 난큐 드디어 수수께끼를 다 풀었네 하, 힘들었어 그나저나 이 보물 지도는 해적이 만든 거라 그런지 역시 참 조잡해 그럼 이제 헉, 역시 나랑 잘 통해 나도 딱그말 하려던 참이었어 바로 안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큰일 나잖아 아, 그, 그, 그러니까... 테이아가 말했던 보물사냥단 같은 놈들 말이야 아무튼 난 그냥 그 검을 빌려서 아니, 그냥 한번 구, 구경해보고 싶을 뿐이야 절대로 천하무적이 되어 먹고 놀고 싶은 게 아니야 절대 잡담은 보물을 먼저 찾고 나서 하자 아카디아 보물찾기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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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 빨리빨리! 빨리! 보물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고아 막다른 길이네 보물아, 보물아, 꼭꼭 숨어라 같이 찾아보자! <웃음> 너흰 거기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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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제들은 여기 없어 아마 몬드성의 감옥에서나 그들을 볼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같은 감방 동기가 되거나 어때, 좋지? 기사단? 우와, 이야야 게이야, <웃음> 저놈이 네 보물에 눈독 들었어 어서 잡아! 이런 젠장, 보물을 거의 손에 넣었는데 어허, 보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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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따위가 기사님의 머리를 평가하다니.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놈들한테 순순히 잡힐 줄 알아? 이 이건 뭐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참 귀찮아 죽겠네. 기사,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죽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어? 그것도 괜찮은 제안이네. 이봐. 알았어, 알았다고! 죄를 인정할 테니까! 어서 제발 좀 도와줘! 좋아, 거래, 성립. 약은 좀 하지 뭐. 아, 어! <놀람> <하! 놀람> 기사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신설하니, 창피해 죽겠네. 네가한 약속 잊지 마. 아니면 아까보다 더 무서운 걸 보게 될 거야 에이, 이봐, 기사단은 원래 범인을 이렇게 막따르는 거야? 장난이야, 이제 몬드성으로 끌고 가 네, 케이아 대장님 대장님, 이두 명도 같이 끌고 가나요? 뭐? <웃음> 아니야, 이두 명은 이번 사건 해결에 숨은 공신이야 이 둘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지 않았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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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명신검을 준다면야 날 이해해 줄 거지? 그렇지? 너희처럼 착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들을 알게 돼서 진짜 영광이야 <웃음> 응, 응. 이번 일은 진짜로 미안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속이진 않을게 아주 즐거운 날이야 안 그래? 난 이제 범인들을 신문하러 돌아 오늘은 이만 나중에 기사단에 놀러와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